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도 뭐 역시 시장이 2차전지 리튬 관련 또 전액 관련된 후성이라든가 캠트로스 이런 쪽으로 뭐 수급이 다 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이 항공 관련주들이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거의 전종목이 상승했던 에, 섹터도 이 항공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항공 관련주 8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항공주 상승의 배경은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서 올 1분기에 이 항공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라는 기, 기대감으로 오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연됐던 여행객 수요가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승했던 항공주들 을 한번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A 홀딩스 얘 예, 지주사죠. 얘는 이 가격대가 이제 천 원이 안 되는 이제 동전 주입니다 얘가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퍼는 이제 일 배대. 어, 이 TA 항공을 연결해서 이제 제외했고 또 연, 어, 연결된 이 자회사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이 TA 홀딩스가 퍼는 이제 일배 수준에 있고 PBR은 이 항공 관련주들 평균 PBR이 2.84배입니다. 어 얘는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이제 할인을 받아서 0.47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부채는 여기 종목 중에 아시아나 IDT 어얘 다음으로 이제 높은 37%대 시가총액을 보시면 어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그 낮은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던 종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t a 는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5,000원이 안 되는 3,500원대. 오늘 7% 상승을 했고, 실적은 이제 나오지 않죠. 하지만 기대감으로 1분기에 이제 최대 실적을 찍을 거라는 기대로 오늘 급등을 한 모습을 보였고, 평균 PBR은 11배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6,900억대에 와있고, 또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은 대한항공이 대장주죠. 시가총액은 8조 4천억. 아주 무거운 종목입니다. 여기 대한항공은. 오늘 1% 상승을 했고 또 아시아나 i d t 20% 퍼, 아, 퍼가 20배 수준이고 아시아나 항공은 퍼가 9배 수준에 있습니다. 오늘 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그럼 이 종목의 어 사업 실적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WA는 이 22년도에 556억 대의 흑자로 전환을 했죠. 어이 한번 이, 이 전고점이었던 요 850원 나인 때에 한번못 그 미쳐서 급하게 이제 조정을 한번 받았었던 TWA가 200일선에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TWA 항공, 얘는 이제 1176억의 적자를 지속을 했지만 21년에 비해서는 좀 감소했죠. 이 적자 폭이. 이 고점 나인 때를 돌파하면서 또 거래량이 좀 실렸, 실린 거래량으로 이 전에 있던 이 저항선 나이트를 오늘 돌파를 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매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 오늘 많이 이제 참여를 했고 기관이 이제 꾸준히 그 동안 계속 매수를 했던 t a 제주항공 얘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 차트는 이제 오늘 동발에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200일선에서 반등을 했고. 진에어 얘는, 얘도 는얘 적자를 지속했지만 적자폭이 21년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감소한 실적이었죠 마이너스 450억 에어부산 얘도 적자를 지속을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얘는 흑자의 전환에 성공을 했죠 작년에 265억으로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A.K.홀딩스 얘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었던 A.K. 대한항공 얘는 198% 증가한 1조 7천억의 실적을 보여줬지만 이 다른 항공지에 비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상승이 더딘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상당히 무거운 놈이 이렇게 상승 흐름도 이렇게 그다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진칼 얘도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35,000원대에서 쌍바닥을 짓고 반등하고 있었던 한진칼 어 그래서 오늘은 이 항공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 시가총액이 작은놈이 뭐 움직임은 가장 좋죠 뭐 어떤 종목에서든 그 섹터에서 어,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거나 또 적자에서 흑자전환하는 기업들 또 이런 기대감으로 어 그렇게 뭐 전에 이렇게 잘 버는 회사들은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지만 어, 원체 못 벌던 놈들이 갑자기 이제 잘벌때이 시장은 이제 가장 높은 이게 프리미엄을 주죠 이런 어, 그런 종목에 어, 그리고 이 항공 관련주는 어느 한, 세트, 한 종목이 움직이면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대한항공이 어, 원체 이제 안 움직이는 이 무거운 종목이지만 어,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면 어느 정도 이 대한항공도 따라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